못 맞추는 거는 일단 당연한 거야 근데 땅을 치는 거는 음. 몸이 굳어진 상태에서 차가 내려오면 땅을 치는 게 맞는데 차가 음. 내려오면서 몸이 돌아가니까 내려오던 채가 자연스럽게 회전에 의해서 앞으로 지나가겠지 몸을 쓰기만 하면 은 음. 절대 땅을 치지 않아 정확하게는 공과 땅을 동시에 치거나 공을 먼저 치고 그다음에 땅을 치는 게 맞는 거야 땅을 안 건드리면 안돼 그리고 또 하나 클럽의 중심점은 음. 여기잖아 그러면 은이 공이 클럽의 중심점에 맞으려면 밑에가 남지 긁어야 되네 그만큼 채가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채는 무조건 땅에 맞아야 돼 땅을 치는데 절대 무서워하면 안돼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땅을 칠때 몸이 회전을 안 하잖아 그러면 은 충격이 다 팔꿈치로 전해져 그래서 엘보가 나가는 거야 아, 그래서 무서운 거 같아 골프 엘보랑 테니스 엘보랑 동일해 근데 땅을 쳐줄 때 몸이 회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얘가 움직이면서 빠져나가거든? 그러니까 통증이 하나도 없어 몸이 굳어있지만 않으면은 음. 땅을 치면 칠수록 더 좋아. 알겠습니다. 음. 자, 코어 근육 홀드, 가슴 근육 회전 풀어주면서 가슴 근육으로 회전 나쁘지 아, 않았어. 없었어. 근데 지금도 어 맞아 내리질 않고 올렸어. 여기를 리빙 엣지라고 불러. 리빙 엣지. 어 가장 먼저 다가가는 애야 공에. 음. 그리고 여기 바닥을 솔이라고 불러. 솔. 이 리빙 엣지랑 솔로 바닥을 긁는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. 오케이. 여기서 그래. 자, 백스윙 때 상체가 돌았지 응. 다운스윙 때 다시 상체가 원래 위치 돌아왔다가 반대쪽으로 넘어갈 때 하체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체가 상체와 같이 도는 거야 아 도는 거 도는 응. 거 회전 나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 지금 좌우의 이동보다는 회전이 좋은 거야 회전 회전, 응. 회전 회전 회전 자 여기서 최대한 제자리 유지하면서 오케이. 자, 코어 근육 홀드 가슴 근육 회전 이렇게 제자리 자 그럼 여기서 힘 빼고 자 풀고 떨어뜨리면서 상체와 하체가 같이 회전 이렇게. 아, 그러면은 맞다, 맞다. 왼 다리 위에 몸이 딱 올라가게 되지. 왼 다리로 몸을 지탱해 주는 거야 지금처럼. 이렇게. 골반은 거의 중심에 계속 유지한 상태. 형태가... 골반은 좌우 움직임은 있으면 안 되고 앞뒤 움직임 앞뒤 음, 움직임은 음. 있어도 돼. 음. 어. 요거에 대한 것인가. 어. 그렇지. 어깨도 그러니까... 마찬가지로 좌우 어. 움직임이 아니라 앞뒤 움직임인 거야. 어. 골프는 다 제자리에서 앞뒤로 움직이는 거야. 그치. 그래서 코어가 확실하게 축을 잡아줘야 되는 거야. 음, 코 중심축에 가슴 근육 회전 자 풀어주면서 코어 근육 회전 그렇지 왼 다리로 쭉 잡아주고 지금처럼 왼 다리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이 되게 응. 잘 와닿네 응. 왼 다리 위로 내 골반, 배, 어깨를 딱 쌓아 올리는 거야 응. 딱 세워서 응.